자, 니보이 인사드립니다. 하이, 파이지. 궁금해서, 여기서 클릭한 거였어? 지했어 오늘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, 이 몰랐던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자, 우리 몸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? 가장 머리가 중요하겠지만, 신경쓰지 않지만, 이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봤어. 어, 몇몇 분들은, 아니, 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꽃, 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알겠지만 나의 가장 가까운 이 친구이자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친구가 될거야 이 친구의 이름은 미스터 츄 내 미국 친구인데 성은 추고 이름은 척이야 척추 잘했어 이 척추는 우리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등뼈야 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지 왜냐하면 이 뇌에서 이 전달되는 그 에너지들이 이 척추라는 그큰 틀을 통해 온 몸에 다 퍼지게 되기 때문이지 모델로 봐서도 알겠지만 이척추 보면 은 이렇게 신경들이 척추층마다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 이 뇌에서 흘러나오는 그 에너지가 이 척추를 통해 온 몸에 전파가 되는 거지 이 척추마다 이 레벨이 있는데 가장 크게 우리가 바라봤을 때 목에 있는 레벨이 있고 등 또 허리의 레벨이 있어 척추가 이 올바른 모양이어야지 이 신경들이 흐를 때 자연스럽게 이 몸에 잘 전파될 수가 있고 이 척추가 올바르지 않을 때에는 그 신경들이 어 압박이 되어서 신경들이 가야되는 그 곳에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게 돼 그리고 신경에는 두 가지 신경이 있는데 하나는 근육을 수축해서 컨트롤 할수 있는 모터 효과를 내는 신경이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근육이나 또 피부에서부터 닿는 그런 느낌을 뇌로 전달하는 느낌적인 신경이 또이 척추를 통해 뇌까지 올라가게 되는거지 따라서 척추가 올바르게 유지되려면 그만큼 자세도 어, 운동을 하여서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뇌에서 이 몸의 활동과 또 우리 몸의 안에 있는 그런 장기들을 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또 거기에 도움을 가장 크게 주는 이 척추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나는 강조하고 싶은 거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나도 장시간 공부를 하다가도 생각이 날때 항상 이 등을 편 못이 펴주고 또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또, 이렇게 몸을 좀 많이 움직여줘서 이 굽어있는 등이나 또 목, 또 허리가 그안 좋은 자세로 인해 굳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. 그래서 자주 움직이고, 자주 운동하고, 스트레치를 하는 것도 안 좋은 자세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. 오. 혹시나 내가 자세가 안 좋거나 내가 공부할 때또 혹은 뭐 TV를 볼 때나 책을 볼 때나 안 좋은 자세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거울을 보고 내 자세가 어떤지 혹은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에게 내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지 한번 봐달라고 물어보는 것도 적극 추천이야 내가 척추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몸에 되게 중요한 이 척추를 어떻게 우리가 잘 돌봐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공부에 나가면 좋을 것 같아 다음번에 내가 또 돌아오겠어 평화 나이파이포